Music <laughs> 시간을 함께했잖아요. 각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지 그치. 하나씩 말해볼까요? 저는 저는 저희 첫 팬미팅은 저는 제 기억에 남는데요. 아 저희가 첫 팬미팅에서 떨리기도 했지만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 생일한 분들 눈을 보면서 무대를 할수 있어서 저말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. 와 아, 맞아요.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요. 또 다른 질문은요? 저는 이제 많은 방송을 했잖아요. 저희가 음, 근데 그 중에서도 할로윈 무장을 했던 날이. 너무 기억이 남는게 한명 은 너무 귀엽고 그리고 솔직히 가까이도 너무 조금 무서웠거든요 맞아요 <웃음> <웃음> 뭐 인형인데 약간 저주인형도 화장실을 타고 <웃음> <웃음> 근데 그게 정말 기억에 남고다 다른 다 선배님들도 엄청 무서웠고 <웃음> 맞아, 맞아, <웃음> 재밌있어아기억남어요 저는 저희 첫 라디오 아리랑 라디오 촬영을 는데요맞아 <웃음> 음 기억해요. 라디오를 처음에 본거라서 엄청 많이 떨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고 굉장히 재미던경험이었습 응. 맞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했다 첫 번째 팬사인회가제일 기억이 나요 아아 생각나요 진짜. 팬분들을 어서 가까이서 한분한분 만날 수있어 어. 너무 신기한 음. 날입니다 음. 맞아요 네, 저는 저희 빼빼로 되 있는 날아아 이벤트? 저희 어, 페만들어요 네, 어. 어. 그리고 또 저희 아첫 목표 한 날이 우리가 직접 만든 게 기억이 제일 남다 저는 이한 명씩 꼭꼭 꼭. 이거. 어때? 네. 이거. 아, 아, 아 맞아요. 아 저희는 사실 약간 갈갈고, 제 즉흥적으로. 준비하면 재미없을까봐 순서를 정했거든요. 좀 말이 안될 수도 있지만, 하지만, 순서를 정! 네, 그럼 띄워드릴게요, 진짜. 저는 저는 맨 처음으로는 얼마나 떨지 않고 잘 하는가 음. 이거를 첫번째로 볼거고요그 다음에 끼를 보겠습니다 아! 음. 저는 이번에 어떤걸 보겠냐면 남성과 이이두을얼마나 얼마 이아니에 맞아요. I don't know. 쉬운 무릎이 얼마나 더 쉬워지지 궁금해졌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